NIF은 NIF은 n 엔진 여러분 하파이팅션 n i p 를 보고 싶으시다면 2 1위로 모이세요 푼 뿜뿜하고 상큼하고 멋있고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N n i 가 조만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하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기대되시죠 2 이만큼 새로운 우리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11월 11일 첫방송 본방사 수 야, 내 건데 <웃음> <웃음> 나 하려고요 저 카메라 형 거에요